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난 6월 12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플레이스테이션5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모델은 전 기기와는 전혀 다르게 매끈하게 빠진 곡선과 마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확실히 색다른 모델임을 어필하였는데요 덕분에 카이바부터 아이젠 소스케, 아이피타임, 건축물까지 등장하는 등 엑스박스 시리즈 X와는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엑스박스 X보단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번엔 제 취향에 더 맞긴 한데 확실히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보니 게임기라기보단 가정용 전자제품을 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런 짤을 보고 있으면 미래 건축물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델링과 함께 런칭될 게임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번째로 포문을 연 게임은 gta6 인줄 알고 좀 설렜지만 아쉽게도 5였습니다. 2013년 플레이스테이션3로 출시를 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거쳐서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5까지 게임하나가 3세대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골까지 우려먹고 있다는 말도 보이곤 하지만 그만큼 gta5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재미좀 본 소니에서 본인들이 스파이더맨 ip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주인공인 마일즈 모랄레스를 주인공으로 한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2020년 출시 예정으로 공개되었는데 제작기간인 기간인 만큼 트리플 a급 게임보다는 전작의 확장판의 성향이 묻어있는 작은 규모의 스탠스얼런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역시 레이싱 게임하면 빼먹을 수 없는 그란투3모도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넘버링인 세븐은 7년만에 공개된 넘버링 후속작으로 아무래도 그래픽이 대부분을 잡아먹는 리얼리티 레이싱 게임 특성상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간 듀얼센스의 익스피리언스와 레이트레이싱을 비롯한 여러 그래픽 신기술들이 가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부트를 제외하면 아무런 신작 소식이 없던 라체든 클랭크 시리즈가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인썸니아 게임즈에서 개발중인 이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과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연출들을 이용하면서 눈을 사로잡았는데 어우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시리즈지만 확 끌리더군요 파판 15에서 떨어져나와 개발중인 이 게임은 스퀘어 엔닉스의 산하 스튜디오인 루미너스 프로덕션에서 개발중인데 파이널 판타지의 색이 진하게 묻어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원소를 사용하는 스킬들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게임은 스타워즈 로그원의 초기 각본가였던 작가가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만큼 스토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프로젝트명인 만큼 앞으로 더 소식들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치사하게양특키를 사용하여 그 어느 게임보다 귀여움이 돋보이는 이 게임은 영화와 게임을 접목한 fmv 게임을 제작하거나 하는 상당히 창의적인 게임만 개발하는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에서 제작중인 게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고양이의 모습을 트레일러에서 그리고 있는데 어 사실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여운 것 빼곤요 약간 데스 스트랜딩의 감성을 품고 있는 이 게임은 분위기가 음침한 탄막 슈팅 게임처럼 보이는 만큼 좀 스토리가 다르고 어두워진 버전의 니어 오토마타를 연상시켰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적인 패밀리 게임인 리틀빅 플래닛의 새로운 타이틀 샥보이 업빅 어 어드벤처를 선보였는데 확실하게 괴를 같이 하는 게임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 게임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처음 보는 타이틀 중 가장 눈에 띄는 게임으로 점지를 해두었는데요 딴건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픽이 미쳤어요 게임 공개 전부터 머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애니메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게임을 보여주는데 딱 시네마틱 애니메이션 수준의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걸 보고 좀 탄성을 질렀습니다 게다가 이펙트들 또한 눈이 아프지 않고 절제되어 있는 걸 보면 외관으로만 봤을 때 그래픽을 극한으로 양상시킨 젤다의 전설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건 웬 마초같은 아저씨와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서 범퍼카마냥 서로 차로 박다가 차가 부셔지면 자기들끼리 자동차를 피하면서 터지게 싸우는 뭐 그런 새로운 타입의 게임처럼 보이는데 뭐 그냥 배틀그라운드에서 파밍 못한 사람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저는 이 게임은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언더테일도 트레일러의 게임플레이는 공개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동네 어디 애니메이션 티저를 공개한줄 알겠어 이건 난생 처음보는데 해외선 꽤나 명작으로 평가받는 어드벤처 게임 중 하나의 신작이라고 하네요 아예 처음보는거라 감도 안잡히지만 전작들을 쓱 살펴보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플러스 페르시아의 왕자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fps도 보이고 플랫폼까지 혼용이 된 아무튼 좀 여러가지가 섞인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젤레가 맙소사 이 게임은 더 이블위딘 제작사로 유명한 제니맥스 미디어의 산하 스튜디오인 탱고게임즈에서 개발중인 게임으로 게임 이름이 이름인만큼 엄청나게 일본스러운 배경, 일본스러운 적들, 일본스러운 공격등등으로 매우 일본스러운 게임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뭐 일본이다 이런게 아니라 자국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자유롭게 콘텐츠로 녹이고 있다는 점이 말이죠. 그 동양의 사이버 펑키함과 닌자스러운 손동작의 공격 얼마나 일본스럽습니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가폴도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었는데 전에 보여줬던 트레일러에 비해 좀더 다양한 무기들과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이펙트까진 몰라도 액션감이 돋보이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다크 소울 같지만 스타일리시한 게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공식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인데 중간중간에 프레임드랍이 보여서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여기 제작사가 전에 만들었던 게임이 패치 하나 잘못해서 지금은 섭종을... 아까 양특기를 썼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래픽치특기까지 써서 전위의 향수를 가득 느끼는 그래픽으로 트레일러를 압도하였습니다 딱 봐도 잔잔하게 힐링이 되는 어드벤처 게임처럼 보이지만 나름 액션을 강조한 만큼 조금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히트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쉽게도 공개된 내용이 크지가 않아 게임의 세부적인 시스템 같은 건 엿볼 수 없었지만 무려 구름을 뚫고 초고층 빌딩에서 이루어지는 암살장면은 이번 작품 또한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 형제 두명에서 개발하기 시작해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진 리틀데빌 인사이드가 당당하게 플레이스테이션5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소식이 없었으나 이번에 공개한 트레일러에서는 여러가지 지형, 액션성이 돋보이는 보스와의 전투 아이템을 이용한 보스 공략 숲 사막 동굴 절벽 도시 빙판 등 다양한 지형 지물과 여러가지 매력적인 몬스터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드디어 게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보여줬습니다 nba 2k21 이건 뭐 설명이 딱히 필요 없는 그냥 농구 게임이고 아무런 소식이 없이 갑자기 베데스다가 신작을 선보였는데 그 디스 아너드 시리즈로 유명한 아케인 스튜디오의 신작이었죠. 확실히 게임은 디스 아너드의 냄새가 짙게나면서도 총기 위주의 fps를 합쳐놓은것 동시에 디스 아너드보다 좀더 카툰풍이 강한 그래픽을 뽐내었습니다. 게다가 게임의 스피드함도 한껏 올라가 호쾌한 액션도 더해져 발전한 디스한너들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인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는 되게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상당히 음산한 분위기를 잘 풀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대체 여기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한 20년은 좋게 늙은 크리스가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시리즈의 후속작인 포비든 웨스트의 배경은 전작의 지역을 떠나 미국의 서부 땅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멋진 바다와 동양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보이며 원시 시대와 기계라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잘 배합한 걸로 큰 매력점이 되었던 게임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 공개한 모델링들은 확실하게 게임의 매력을 배로 올려주어 게임의 환상적인 그래픽과 함께 세계관을 한껏 빛내주었습니다. 타이틀명이 웨스트인 만큼 서부 개척 시대의 요소를 사용한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도 해 많은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크 소울 시리즈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데몬즈 소울의 리메이크가 갑작스럽게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다크 소울보다 더 하드코어 한 게임이었는 좀 재미있는 점은 원작자인 프롬소프트웨어가 아닌 블루포인트가 제작하였는데 이 회사는 특이한 점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보단 리마스터, 리메이크를 맡은 작품이 더 많은 회사로 가도브 워, 언차티드, 완다와 거상같은 게임들을 리메이크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간 받아서 만들었던 작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번 데몬즈 소울의 퀄리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가 트레일러에서 프롬 특유의 어둡 칙칙한 느낌이 없는건 좀 아쉬웠지만요 이 게임도 역시 캡콤이 제작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굳이 게임의 느낌을 보자면 데스 스트랜딩의 느낌이 조금... 난달까? 트레일러의 내용도 로봇과 꼬마아이가 나오고 홀로그램의 고양이가 나오고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어디로 빨려들어가는데 당최 뭘알수 없지만 일단은 액션 게임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액션성을 기대 해볼수 있는 게임이겠죠 일단 해당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게임은 여기까지 인데 인터뷰에 따르면 트리플 에이크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규모가 작은 게임도 섞은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새로운 기능들을 혁신적으로 이용한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시키기 위해 라체 클랭크의 데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한 지역에서 차원을 타고 넘어갈 때로딩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마치 하나의 장면들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플레이할 기기들의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들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디자인도 이와 같이 뭔가 곡선적이고 전자기기와 같이 만든 이유도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들은 대부분 거실에 배치되기 마련이라 디자인에 있어서 하나의 게임기로 인식되기 보다는 거실에 놓아도 위화감이 없이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합니다. 뭐 본인들은 성공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최근 디지털 다운로드를 하여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cd를 넣어야 하는 일반판과 오직 다운로드만 할수 있는 디지털판을 따로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격 차이는 아직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격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난 게 없으며 경쟁사의 제품인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가격이 공개된 뒤에 조정을 하여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펙이 밀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의 여론을 선점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만큼 현재까지 비춰지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모습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게 조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 준비중인 게임이 많다고 나니 독점작의 대명사 플레이스테이션인 만큼 이번 세대의 전쟁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게임엔 무엇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